고소미를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아니 이게 원래 포장이 이렇게 쪼그맸는지 원래 이런 이거 두개 합친 정도가 한 사이즈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소분이 되어 있더라고요. 오늘 날씨가 갑자기 완전 겨울 날씨라서 너무 커가지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시간 점심 먹으려고 합니다. 아, 너무 좋아요. 여기요. 음 네, 이거 네. 인스.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와야 될것 같아서 오랜만에 왔어요. <웃음> 오, 엄청 추워요. 가을이 아니라 겨울 같은 느낌이군요. <웃음> 근데 그때는 또 그때대로 예쁘고 근데 너가 그때 까만 옷을 입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좀더 <목소리> 진짜 파스타 너무 맛있어 보인다 약간 떡볶이 같이 생겼긴 한데 맛있을 거 같아 맨날 안 시키면 밥 멍청이 진짜 맛있다 나다 응. <목소리> 더 어, 간장이고 매운 거니까 매운 거 먹어서 제발 <웃음> 하나 먹는 거야? 어, 어 오늘 마지막 치킨 치마 한 치킨 두개안 돼? 나지막내 음. 주겠습니다 아 근데 그쪽은 가게 작은 거야지 음. B.H.C 이런 데부터 <웃음> 저 소금빵을 사 왔어요 오늘 오는 길에 시시 들을 것들이 좀 많아지고. 아트가 좀... 좀이쇼 맞겠지? 단계 쉬운 거 아니겠지? 더 아, 근데 우리 여기 뼈찜 자리잖아. 이런 물을 채우면 안 된다고 비켜 놓자. 아, 와 근데 대박이다. <웃음> 와 이거 맞아. 우리 1년 만에 먹는 거잖아. 어, 정확히 거의 1년 만에. 정확히 1 년이 아1년1 개월 만이야 정확히. 오 어, 내가 작년에 날짜를 보니까 10월이더라고. 맞아, 맞아, 맞아. 근데 그때가 더 추웠잖아. 오늘은 지금 먼지 때문에 하나도 안 춥다고. 먼지도 있으면. 현지 <웃음> 그 <정도> 아니야? <웃음> 그 <정도> 아니야? <웃음> 현지 있으면. 텐데. 갑자기 와 갑자기 와두개 시킬 걸 말이야. <웃음> 현지 있으면 바로 했지. 아 현지 현지 빈 자리. 현지가 약간 내한 개만 담는. 아, 이이 어. 아니고? 이에 먹을까? 나 오빠 배불러 아, 그래, 아. <웃음> <또? 웃음> 음. 그거 이거? 같아서. 거 이거? 겠어 이거? 이거? 이거? 먹자 이거? 이거? 이다이데 여기 오른이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거 이거?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이이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거 맞네, 지금 이제 집가 시간 내라 가지고. 휴. 이좀거 이거 안먹어봤네 이거 먹어 야 아니, 근데 견과류가 살짝 들어가 음. 주의 바람, 음. 음, 음... 저 지금 음식 먹으러 나왔습니다. 어? 아 그리프 케이스를 안맞꿔와가지고 맞아 맞아 좀녹기가 복잡하지? 는 근데 보통 어떻게 넣어 맛있지? 맛있지? 맛있지? 약간 우리 단짠으로 잘 시켰다 응 맛있어 보이죠? 밥을 좀 많이 담긴 했는데 다 먹으면 되죠 저빵 사러 가는 중인데 밥을 먹고 뭔가 빵이 먹고 싶어서 나가려고요. 가서 우산을 들고 나왔어요. 갑자기 요새 마요네즈에 꽂혀가지고 마요네즈랑 김자복 먹으려고 합니다. <놀람> 저의 최애. 하나 남네 충격실화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10시가 다 됐는데 몰라몰라몰라 올라 올라 올라. 마늘인가? 원래 집에 있어 Gracias.